걱정해? 고양이 가 걱정하라는 건가? 걱정하지마? <웃음> 다섯 번을 말해 걱정해? <웃음> 걱정하? 걱정하지마 걱정 걱정해? <웃음> 왜 다섯 번을 읽죠? 뭔가 말을 하는 거 같은데 모슴 부어처럼 톡톡톡톡톡 이런 모슴 부어 <웃음> 아니야? 왜 다섯 지 걱정하지마? <웃음> 네, 이 7번 해빠 y b a d 말아? 뭐야? 소름돋아.. 뭐야? h <웃음> 어 t w 야 a 아 What? What? What? w h a 아 What? What? What? What? w h 해 <웃음> 어, 아니, 어, <웃음> 하고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하나, 둘, 셋, 넷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땅땅! 따뜻하지? 약간 욕할라봐야지. <웃음> <웃음> 야, 너 발견 욕했지? 뭐라고 욕했어? 응? 끝나 욕했어? 끝나 욕했어? 끝나 욕했어? 응? 이따, 싹, 싹. 열받아, 열받을 것 같은데?